이넴은 간수의 눈인데 넴드 음, 체력에 따라서 페이지가 전환이 되죠. 1단계, 센터에 있는 넴드칠 때는 사실 영웅에서 알아야 될 거는 영혼의 파세라고 이제 하얀색 바닥에 떨어지는데 맞으면 은 영혼이 세 개로 나눠져서 약간 디버프가 걸려요. 공격력도 감소하고 치유량도 감소되고 그래서 주변에 영혼이 세개가 생기는데 이거를 움직이면서 다 먹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없어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뭐 영혼에서 그렇게 아프진 않아서 맞아도 죽진 않는데 딜로스가 생긴다는 거그 다음에 알아야 될게 파멸의 시선 이거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부터 쭉 레이저를 쏘면서 한 바퀴 도는데 단상 끝에 있는 갈고리를 타고 반대로 가면 돼요. 이거는 공대원들 따라가면 되고 거기서 엑스트라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이라고 어... 대상 한 명한테 사슬을 맞추고 그 사람이 단상 쪽으로 끌려가서 낙살하는 건데 이거는 공대원들이랑 같이 맞아서 데미지도 나눠 받고 그 다음에 버티는 것도 같이 버텨야 돼요 이건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 음... 사이패 때는 이제 양쪽으로 조가 잘라져 갈라져서 쪼를 잡을 거예요. 그때는 똑같이 영혼의 파스 이거 피하면서 황폐의 광선 이거 이거는 뭐 피라는 거고 그다음에 있다. 이거 나태타라 이건 해제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죠 딜러는. 그다음에 전이되는 불행 이걸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이패 때는 이제 전이되는 불행 이라는 디버프에 걸릴 거예요 그럼 이게 만료가 되면은 바닥이 남는데 바닥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맵 바깥에 깔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이패를 어 냄드피가 66% 일때 33% 일때 들어가니까 음... 두 번이죠. 두번 하고서 본 페이지는 세번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3단계는 딱히 뭐볼거 없고 반복이니까. 영상을 보면은 뭐 어렵진 않아요. 이 넴도. 센터에 있는 넴드 잡는 게 1페이지고요. 영혼의 파쇄라고 흰색 바닥 피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깔리는 거거든요. 저거 맞으면 영혼 3개가 생기는데 그냥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사슬 걸린 사람 있죠? 같이 가서 맞아주고 사슬 걸리면 이렇게 끌려가요 앞으로 이걸 피하면 돼요. 뒤로 저항하면 되고 이제 쫄 나오면 쫄치면서 그리고 파멸의 시선 이 레이저를 왼쪽이나 오른쪽인데 오른쪽부터 돌죠. 쭉 피하다가 이 끝에 가서 쓰면은 밑에 엑스트라 버튼이 생겨요. 제 화면 기준으로 여기 밑에 생겼었는데, 제일 밑에 여기, 스탯 치가은게써 있는데, 지금은 뭐 사용해서 없어졌고, 아무튼, 저기서, 엑스트라 버튼 써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렘드피가 66%가 되니까 사이패에 들어갔고, 양쪽 졸을 나눠서, 졸을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 졸이, 같은 피로 죽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은, 전멸하니까, 피를 맞춰서 잡으면 됩니다. 그, 보다보면 이제 전이 되는 불행 걸린 사람 있을 텐데, 저기, 흑마님이신가?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까만색 바닥 깔린 거 보이세요? 저게 전이 되는 불행 대상자들이 깐 거예요. 저렇게 벽 쪽에 영웅 기준에서는 저렇게 벽 기준에 벽에다 깔아주면은 제일 베스트고요. 지금 제가 움직인거는 그냥 혼자 맞으면 되는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저 검은 바닥이 약간 센터로 나온 것도 있죠 역삼징 쪽에 저렇게 하면 은공대장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벽이나 바깥에 깔고 오셔야 돼요 이런데 가운데 단상 쪽은 저희가 본페이지 냄드가 오면 은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쪼를 죽이면 다시 본페이지 그냥 반복입니다 이러고 하얀 바닥 피하고 아마 사슬 올거예요 사슬은 같이 맞아주고 저희 죽기님하고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어 아무튼 걸린 사람들 저항하고 있고 저때 아마 또 바닥 오니까 피해주고 그 다음에 쫄 나오고 레이저 이게 반복이거든요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가서 엑스트라 버튼 밑에 생긴 거 눌러주고 전 단축키로 해서 딱히 마우스로 안 누르는데 한번 피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저기 센터에서 이제 순간이동이나 뭐 전멸, 무적기 이런 거 쓰는 것도 있는데, 영웅 기준에선 좀딜더 챙기려면 그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전멸이나 순간이동 뭐 이런 거 쓰는 분들 사고가 좀 나요. 뭐 영웅 은 그거 한두 명 죽는다고 못 잡진 않는데, 본인 로그 손해니까 잘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렉이 걸리네. 여기서 렉이 걸리네요. 뭐지? 갑자기 렉이? 됐다. 33% 되니까 렘드 넘어갔고, 또 쫄이 이제 양쪽에서 눈이 하나씩 나왔죠. 이때 제가 원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 게, 오른쪽이 좀 약해서 오른쪽 가라고 했었나? 기억은 좀잘 안나는데 근데 되게 위험하게 하네 저 눈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안되는데 며칠 전에 한거라 왜 이렇게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아무튼 뭐 조배정이나 서는거는 위치는 공대형님이 말해주시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혼자 맞을거 혼자 맞고 바깥에 이 까만 바닥 가는거 전이되는 불행 바깥에 깔고 사슬 같이 맞아서 저항하고 그리고 저게 케삭빔쭉올때 단상 끝으로 가서 사슬 타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을 제가 왼쪽 거 치다가 오른쪽 피가 많으니까 바꿨죠 타겟을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피 맞춰서 잡아주면 되고 잡으면 또 네임드가 오겠죠 그리고 네임드 오면 잡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블러드 올릴텐데 지지 올렸죠? 영혼까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 검은 바닥만 단상 센터에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못쏘게 하는거 아니면 뭐 사고 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날 세번째에 잡았나? 이 파티는? 오히려 저 오픈하고 첫날 갔던 파티는 원트에 잡았는데 이날 좀 사고가 나, 나더라고요. 이내문 이렇게 하면 잡는 거고, 아이템은, 먹을 게 없네. 딱 보니까 지금. 그래, 못 먹었죠. 무득입니다.